32절 말씀을 가지고, 야곱에, 따라서 야곱의야복강 어, 발음하기 조금 힘들자인, 야곱이 야복강 강가에서의 기도. 다른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때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제목은, 어, 인생의, 인생의 한계성상에, 한계선상에 있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 어. 인생의 한계선상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죽게 되었다는 거야 인생의 한계선상 내 힘으로 그릇을 할수 없다는 거야 살다 보면 그런 있어 없어요 어? 내 힘으로 이젠 꼭 죽게 되었구나 어? 하늘을 바라보다 꽉꽉 막혀 이게 세상 사람이 하나니까요 앞으로 가도 막히고 옆으로 가도 막히고 앞으로 가도 막히고 뒤로 가도 막혀도 우리는 어디가 열려있어요 할렐루야 하늘이 열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도인들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 보호자에 계시고 그 옆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바라보고 있는 줄믿으시다 넌 혼자 있는 게 아니야 아, 네. 어. 아 외로워 <웃음> 나,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여러분 어, 어, 유럽에 어, 어떤 사람이 산악길을 가는데 산악길을 가는데 발자국 눈, 눈길을 가는데 발자국 네개를 이렇게 그려놔 서쭉 가는 거야 그러다가 어? 하, 사다, 하, 가파른 고갯길을 넘을 때는 발자국을 두 개를 그려놓는 거예요 그 고갯길을 다 넘어가서 또 발자국 네 개를 그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뜻이 뭡니까 그러니까 예요 발자국 네 개는 주어 거치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할렐루야 네. 하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면 원래 행복해 야되잖아야 네. 갯돈 탈날 생각하면 행복 네. 하, 월급받을 탈하고 행복 원래 당연 그것도 행복야 목사님 그런 행복도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것도 행복하는 거야 그러나 할렐루야 네. 우리가 평상시 여러분 주님과 동의할 때 할렐루야 네. 주님과 동의할 때 여러분의 행복을 느껴야 돼요 네. 감사를 느끼게 아, 네, 해놔요. 네, 네. 그래. 그러면 건강히 해먹잖아요. 아, 네. 아, 그 기쁜 몸을 가지면, 그, 내 몸속에 심장 박동기 정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팍, 불안하고, 막, 팍,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막 근심을 하이러면 심장 박동기 불규칙을 뛰어.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암세표가 생기면, 아, 이, 티인 고가 죽일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그 찬양을, 찬양을 여러분 새물과 같은 보여은 이마누엘 비로다 기반봐요. 아, 이 셈의 죄를 씻으면 자하게 될게. 나 하루 종일 찬송, 하루 종일 찬송 부르고 싶어. 부르고 싶어, 안 부르고 싶어요. 아멘. 아멘. 네, 아멘. 아, 그냥 설교 안 하고 이 찬송 부르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용이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생명의 용이 생기가 여러분 생기가 시들어 영혼에 생기가 영적 생기가 영적 생기가 시들어 영혼에 여러분 생기를 불어넣어서 마 심령의 신기를 불어넣으셔 여러분 생각을 다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는 넌나 어? 그래서 독고노이 이런 분들 보면 예수가 없는 독고노이 영혼들을 막, 근심과 초하거을 그러나 그러니까 예수가 있는 사람은, 아이고, 뭘 그렇게 하냐? 내 사랑하는 예수님 배울 날이 다가 오는데 내가 왜 슬퍼? 이렇게 생각합니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어? 네. 그래,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자, 오늘, 우리가 어 이그 에서와 오늘 야곱의 얘기로 우리가 아 이어 전한 거예요 에서와 야곱의 그래서 한계선상에 왔을 때 한계선상에 왔을 때 세상 사람들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은 자포자기 해버려요 난 끝났어 한계 인간이 한계선상에 왔을 때 그래서 하 그냥 세상을 하직하자, 어? 그 여러분 그래서 오늘 또 우리나라 작년이나 올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응? 응? 근데 분명하냐면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불못새가요. 아무래도 새겨 있어. 그러니까 이런 생각, 마귀 미혹에 빠져가는 거야. 아이고. 더 이상, 더 이상 살아갈 가망이 없어. 이제 끝이야. 하고 다, 다 모든 걸 잊어버리고, 모든 걸다 잊어버리고, 그냥 끝내버리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끝나는 게 아니오. 아멘?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것을 중, 앞으로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서사를 구멍이 세상 얘기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어, 후세범의 말씀. 네가 거꾸로 팀을 당해도 망하지 않냐고. 할렐루야. 네. 네. 자, 오늘 야곱이 위대한 게 뭐냐, 야곱이.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에서의, 야곱의 형 에서가 여러분 아버지가, 아버지가 당연히 받아야 될 어? 그, 당연히 받아야 될 아버지의 축복을 야곱에게 뺏긴 거야. 억울해, 억울하네. 억울해. 억울하게 생각해. 아, 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아버지는, 크으, 아주, 크 천하를 다스내시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라 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그래서, 한 나라에, 한날나라에다 저장하고 살서 하늘나라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아버지 그거 찾았어야 돼안야 찾았어야 돼 박사님 그거 미안해서 어떡하나 아니예 알렐루야 아, 네. 어. 우리 아버지 하늘나라에서 축복이 살 있기 때문에 부지런히 갖다 써야 돼 아멘 아멘 부지런히 갖다 써야 돼 그,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주의 종들이 크그 어,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한라를, 한라를, 한라를, 한라를, 한라를, 한라를, 한라를, 한라를, 한라를 크게 부전이 갖다 써가지고, 이 땅에서 큰 축복을 받고, 어, 교회도 크게 세우고, 막 비행기 타고, 막 외국으로도 보금전하고 막, 그걸 목사가 됐다. 아, 네. 그래서비행기도 그래서 나도 성질이 나버리자. 아, 네. 내가 왜 이렇게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냐. 할렐루야! 어? 아, 예, 이 예, 믿음을 가지시바랍다 그래서 야곱이. 그래서 애사가요. 내가 영적인 것을 소홀했구나. 내가 영적인 것을 소홀했구나. 내가 동생한테 뺏겼구나. 억울해 억울하네. 억울한,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억울할 줄 알아야 돼요. 다음에 네. 내가 기도가 덜해서 내가 기도를 덜해서 내가 주님을 의지자 떼서 내가 건강을 막이렇게 뺏겼구나 여러분들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여러분 참 차... 대형병원에 가면 나사람들 나 길거리에 사람들이 다 어디 간다 돼. 다 그거 가겠어큰 네. <웃음> 건강을 뺏겨 가지고 여러분 이실험먹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건강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물어봐 <웃음> 목사님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좋나요간단해 <웃음> 할렐루야 멋있게 같은 포요는이 말로에. 목사님, 어저께 뭐, 어저께 속, 속, 속, 사골 꽂으셨어요. 힘이 나세요. 아니야. 아. 이게 속력인 능력이야.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한계선상에, 그래서 야곱이 내가 조,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보도 안는 포. 그래서 내가 오늘 목사님, 목사님, 되게 크릇이 큰데, 해가리가 어쩐 한치화실 같은 그런 데서. 그래서, 아, 그게, 수, 그 수십 년을 거기서 목회하십니까? 좀 나와요, 나와요. 목사님, 뭘 있어야 나가지? 우리 아버지 부자인데 매달려봐. 응? 야구비처럼 좀 매달려봐. 어? 할렐루야. 매달려봐. 매달려도 안 매달려. 어? 아버지, 나에게도, 어, 복별을 내주세요. 할렐루야. 매달려야 돼요. 매달려야 돼요. 어, 매달려면 돼요. 자 근데 한계의 세상 야곱은요. 그래서 우리는 에서가 되지만 해야 돼 교회도 에서가 많아요. 에서 같은 성도가 많아요. 그래서 대수롭게 생각하는 거예 대수롭게. 대수롭게 기도도 대하는. 그 그러니까 여러분.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우선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아멘. 알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내 예수님 만나고 내 영적 문제 먼저 해결하는 거야 네. 내가 하늘에 하늘에 천국의 티켓을 먼저 받아놔야 되고 네. 할렐루야 네. 천국의 티켓을 받아놓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 네. 먹고 살아있는데 그것도 지금을 전파하고 어? 하늘 다 티켓을 딱 받아놓고 이제 돈도 벌고 할렐루야 네. 네. 네. 어, 자녀도 키우시기 바랍니다 네. 네. 천국에 티켓도 없는데 잘 사면 뭐해 불멍색하는데 나는 그래 천국의 티켓을 탁 받아 놓고 어? 그래서 어, 야, 영혼이 먼저 잘돼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면 영혼이 잘돼 귀신 마귀를 만나면 자 귀신이 마귀나면 자꾸 황강으로 가고 싶어 지고 자꾸 힘들거려면 자꾸 옥상으로 올라가고 싶어 지고 자꾸 자 오늘 그래서 내가 애사가 축복을 빼놓고 막 막 가슴이 막, 가슴이 막, 붉은 붉막 끌는 거야, 애사가. 야곱이이 생지 같은 놈. <웃음> 야곱이이 생지 같은 놈, 내가 뺏어갔다, 광희 같은 놈. 야곱은 도망가고, 도망가고, <웃음> 어? 야, 그런, 그, 그, 어? 사님 그런 치열한 영, 나도요, 나도요, 그 치열한 그 영적 젠틀, 젠틀. 센터저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멘, 아멘, 아멘. 어? 아멘? 아멘. 어. 에선한테 방성태어 20년 동안 20년 동안 야곱이 잡아 죽이려고 음. 그원한을품거 그래 지가 잘못해 놓고 데 야곱은요 자 야곱은 이제 자 아버지 축복을 받아 가지고 도망가 버렸다 그런데 그 당시 는요 그 당시 는 함부로 맘에 땅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삼촌 집으로 도망가 버렸어 아, 딱 도망가 버리고 그래 가지고 근데 야곱이요 우리가 그때 야곱이 그 하나님이 그요셉도요 그러니까 나 이상하게요 이야 예수님이 함께 하는 걸 느껴요 아, 네. 여러분 예수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야곱이 이상의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23년에 대박나시기 바랍니다 아, 네. 대박 나이로 출연합니다. 그런데 아. 이상하게 야곱비 축복을 받고 부터는 이상하게 가는 것마다잘 돼요. 아, 네. 응? 가는 것마다그 삼촌 나만의 집에 가서 아 20년 만에요 20년 만에 어떤 역사에 나으면 여러분 20년 만에 어떤 역사에 나세요. 20년 만에요 부인을 요 4명이나 얻었어. 네. 네. <웃음> 그 올려 보니까 야곱이 얼마나 부자냐 면 야곱이요 야 20년 만에 아우 나를 20년 왔다고 뭐 했냐 여기 보니까 어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사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요 전나는 약 때가 30이요. 그새끼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이건 일부분이야 일부분. 아. 근데 여러분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깊어, 깊이 생각하는 영적인 일과 영적인 흐름과 육적인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육적인 흐름을 갖고 만족하는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도, 아,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교회, 교회 다니니까, 내가, 우리 자식들이 주줄잘풀르네 그것도 물론 은혜야. 아멘? 그것도 우리, 내가 또 사업이 잘 되네. 아, 돈을 많이 벌었네. 좋은 집을 샀네. 이것도 육적 흐름이야. 그것도 은혜야. 축복이야 근데, 야곱은요 그, 엄 20년 만에, 그래서, 이, 사람이 느껴요. 삼촌이, 삼촌, 나만이요. 어유 저게, 형,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한, 도망한 놈이, 우리 집에 들어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이고, 양도 새끼를 잘라. 응? 어? 할렐루야. 새끼를 잘랐고, 염소도 새끼를 잘랐고, 송아지도 새끼를 쫓아나버려. 안 죽고, 안 죽고 잘라.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 아멘. 어? 아멘. 이제 복동을 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복동을해되시바랍니다복덩해야 네. 복동을 돼요. 복덩이야. 복동을 여러분이, 여러분이 가는 것보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는 것보다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야. 아멘? 아멘? 그래서 아멘. 시편, 그래서 나는 그래서 복 있는 시편 어.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제인의 길에 서지 않아고 오만한 요 조건을 갖추면 복도가 다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서지... 악인의 아기, 길을 가정 제인의 길에서 오, 오지 요의 율법을 결과하며 말씀을 들면 아멘 하고 신발하이 나야 돼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야요 어? 아멘. 복이 있는 여러분 복이 있는 아이고 이리다. 아이고 아이고 암무개가 우리 회사 틀어고 우리 회사가 며칠이 늘었네. 아, 네. 이래야 돼야 돼, 아, 네. 이복 있는 사람이야. 아, 네. 예수 믿는 사람 그래야 돼, 이 아, 네. 어? 네. 할렐루야. 아, 네. 어. 아, 네. 당신이 손난 농검마다 뭐가 다잘 되네. 이래. 복 없는 사람이 가만, 음. 당신이 들어오고 우리 회사가 망한데, 문 닫아야 돼. 어이, 맞는 거야. 네. 할렐루야. 네. 그, 그니까 삼촌 나만이 막 딸을 둘을 주는 거야, 막 딸을 줘. 빨리 내딸 내 따라가 내딸 따라가 왜 복이 있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으 추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되야 어 돼요 이전에 그런, 그런 약을 추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이 잘 따는 저도요 목사님들이요 저를 잘 따르더라고 이상하게 음. 어? 별 볼일 없는 사람이더도잘따 총회에 갔어도요 제가 어제 지난번 총회 몸이 아파서 몸이 아파서 제가 어, 총에 못 갔는데, 아, 총에못 가는 데가 돼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이 안 오시니까 허전하고 아무것도 안 보일 것 같아요, 보다. 아, 그래서 그래서 내가 속을었어요. 예수님, 어, 예수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냐? 내 안에 주님, 내가 잘난 게 아니고, 다섯, 내가 내가 찰나기 아니고, 내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거냐 하여튼 그 자, 그래서 야곱이 그냥 야곱이 복받고, 그러니까 복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복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세게 면 복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요 받아야지, 복을 받아야지. 목사님, 받아도 그렇고, 안 받아도 그렇고, 안 돼. 야곱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라반이, 라반은 완전히 세상 사람이야. 어? 완전히 그 장상 이익을 따지는 거야. 저 새끼가 우리, 죄송합니다. <웃음> 저, 저, 놈이 우리 집에 들어가가지고 똘딱망했다 가면, 조카가 무엇이 뭐내 쫓아버릴, 너쫓아 사람이 야곱이야. 근데, 야, 라반이 보니까, 어이, 아, 조카, 야곱이 온부터는, 아, 동물, 새끼 다, 다잘 죽지 안생기안 죽고, 막 새끼가 그냥 막, 배자마자 쑥쑥, 응게응게 넣고, 응 넣고, 아, 이러니까 이 라반이, 이, 사, 야곱을 좋아하는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두째 딸을 좋아는 두째 딸을 라헬을 좋아했는데, 에? 좋아했는데, 어뭐 첫째 언니부터 야곱이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고 나는 나는 라일이 마음에 들어 그런데 왜내아좋아 그러니까 아이고 두째 동생라 <웃음> 이게 복받은 사람. 아가이 복받은 사람 되길래 시물로어처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요, 우리가, 근데 야곱이 육적으로는 복을 많이 받아서 20년 만에 아이고 아, 아들, 아들 11명하고 딸, 티 딸, 딸 나하고 고향으로. 그런데요, 내가 나만, 내가요, 내가 이게 손에 끼친 건 저놈이, 저놈이 내돈 20억 훔쳐갔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럼 훔쳐간 사람이 잊어버려도 no. 훔쳐가서 잊어 훔친 사람은, 훔, 훔쳐간 사람은 잊어버려도, 그, 잃어버린 사람은 기억해야 기억하네.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에서가요, 네가내 잠자 축복을 뺏어갔지. 그 20년 동안 이놈이 이제가 올라저전하아기다고했는데아 온다는 소식을 딱 들은 거야. 아, 이게 한계야. 이제는 야구이 끝났어. 근데 에서는 그 당시 뭐 했냐면은, 팍, 막 칼을 간 거야. 해서 누굴 죽일라고. <웃음> 형제도 그렇다니까 형제도. 형제도 내거 뺏어 가면 가만히 있어요. 어? 응? 그래서 여러분 자, 이 부모가 자, 재산을 많이 풀려놓고 갑자기 돌아가시면 그 밑에 자식들이 어, 환장을 합니다. 뭐. 눈이 막 서로 뭐 형제가 뭐가 없어 그러면 서로 어떻게 하려고 많이 가져갈라고 그런데 여기에서 그래서 20년 동안 사, 군사를 키운 거야. 그. 이거. 그래서 소집을 딱 들으니까, 영화에 오. 보니까, 에서가요. 어, 얘들아, 내 동생, 한 매친, 한 만은, 대동각이 아니고, 한 매친, 야곱이 온단다. 빨리 군사들을 모아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어? 이거 어떻게 할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요, 내가, 내가 오늘 생명을 유지하고, 내가 물질을 소유하고 내가 건강에 살고 천방 사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야 응? 아멘 내 힘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간단해 아버지 나좀 도와주세요 요 소리가 힘든 거야 네. 자존심이 사라져 아버지 나좀 도와주세요 네. 응? 그게 성령이 아니면 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돼. 성령이 그 성령이 오면 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맞아요 우리 아버지 나도 좀 도와주세요 네. 아, 근데요 진짜 그래서 예사가 야곱이 겁먹고 오늘 겁먹고요 이 아양 떠는 거야 형님이 혹시 20년 품 었던 한이 내가 여기 여기 보니까 보니까 이 예물이야 예물 예물 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예물이 작지도 않아 소유에서 애델과 예물 암염소가 200마리, 염소 한 마리에 어제 100만 원 한다 그래요. 그 200만이면 200만 원이면 얼마요? 자, 100만 원가 10만이면 1000만 원. 1 0만원 100만이면 2억, 200만이면 2억이야. 염소만 2억, 2억, 2억이야. 그러니까 전부 계산하면. 한 30억, 요새 <웃음> 떠나, 30억을 내물로, 형, 형, 풀어. 형, 감정 좀 풀어. 딱. 근데, 형이, 정사하 말로, 치아빠라 자식아. 그래. 정사하 말로, 치아빠라 자식아. 다. 그러면서 군대를 끌고 오는 거야. 뭐로 오는 거야? 야구비 치기로 오는 거야, 야구비 치기로 이런 한계 세상에. 보통 사람은, 그냥 보통 사람은 그냥, 형이 그러면 나 죽여 다 죽여 근데 그렇게 그렇게 나오 거. 예사가 바로 성경에 뭐 형제가 형제 를 형제가 죽인 거 맞잖아요 어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는데 뭐 형제 형제 형제 를 그거부터 그게 어디 그러니까 그때부터 형이 형이 동생을 쳐 죽인 일이 성경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야, 야곱이 보통 사람하고 다른 점이 여기 있는 거야 보통 사람 야, 이건 안 되겠다. 이건 하나님이 풀어야 될 문제다. 아멘? 아멘. 이건 하나님이 풀어야 될 문제다. 아멘. 하나님이 그 자기를, 자기를, 왜 도대체 근본 문제가 뭐냐? 근본 문제가 뭐냐? 이거 보니까, 이건 하나님, 이건 그래서, 그래서 보통 뭐, 선물을 딱 보내면, 애사가 아이고동이이기특이이이위이서이이억보이이 그럼 풀줄이이이이이이는이이이이이야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야이이이이야 그러니까 약복강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기도이이이이이이이 약복강 응? 그래서 하아 하나님 하이이이이나이이나이이이이이이그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을딤돌이 하나님. 디딤돌을 이이이이이 디딤돌을 아멘. 계층을 뛰어넘고 요새는 요새 이 사회적 계급이 형성이 돼 사회적 계급이 형성돼 있어요 사회. 현대판 조선시대야 사회. 사회. 어? 옛날에는 태어남은 양반이아닌데 요새는 아니야. 태, 태어나 태어. 요새는 돈 많은 사람이 뭐야? 돈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이 양. 돈 많은 사람이 양반이야. 돈 없는 사람은. 그걸 어떻게 뛰어넘어? 그나 할렐루야. 하나요 우리 아버지 여러분, 기도한 아버지께서 역사의 종점에서서 이 야곱의 오늘 한계 선생 야곱을 야구 이게 야곱이 근성이야 근성. 나도 축복이 축복이 근성을 가지자 근성을 어? 우리 한강사님도 다. 우리 한강사님도다 자네에게 축복을 물러줬잖아 신분 상승이 된 거야. 신분 상승. 그게 그냥된 거야. 어? 할렐루야. 예, 예, 예. 그 근데 나도 그 근성을 가, 야곱의 근성을 가져내는 거야. 아, 네, 네, 네. 그래서 막, 어? 막, 야곱이막 풀뿌리를 뽑으면서 막 돌을 집어던지면서 막, 하나님, 이게 어떻게, 지금까지 내가 주신 축복을 다 물고, 물고품 만들려고 네. 그러세요? 네. 아, 하나님 막, 하나님은 날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날 살릴 수 있어요. 그 가는 님 진짜 오셨서 하나님. 오늘 성령이 온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유. 약 2023년에 우리 사랑의 최단의 큰 아유. 비전의 여사가 나타나면 되니다 할렐루야 임명웅이가 산미시장에 오면 어떻게 될까 6메가 바다를 다라 아, 그러니까 영적인 영적인 은혜를 끼십니 할렐루야 아유. 여러분 얻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하나님 Hallo님, Hallo님, Hallo님, h a l 어요님나님하 a 하나님 h a l l 나님 h a l 님 붙잡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붙잡고 하님님님이 그 붙잡고 하님님을그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붙잡고 o 님님 Hallo님, Hallo님, h 님 h a l 그렇게, 그렇게. 님 살려주세요 날보다는 내가 옆에 내가 역할 날이 내가 목이 나를 것 같아 하려면 살려 주세요 살려 주세요 살려 주세요 너무 야곱이 정말 애통하게 잡고 안 노니까 아유가 나라나라나 날이 새면 나는 천사니까 날이 새면 빨리 가야 된다 할날 올라가야 된다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정도 크기인데 이 내가 이 야곱 같은 근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억울해서 내가 이대로 나못 추자자 했으니. 그, 팍! 야, 뭐, 팍! 그러니까, 하나님 뭐 힘이 없어. 막 놓고 안 놓으니까, 야, 날이 센다. 빨리 가야 된다. 안돼안 거야. 온다, 온다. 차라리 날, 날 죽이고 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 너 이름이 뭐냐? 예! 내 이름은 야곱이에요 야곱이 뭔 뜻이 아세요 야곱이 야곱이 뭔 뜻이 아세요 야곱이 야곱이 야곱은 원래 뜻은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형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는 뜻을 가졌는데 거기서 나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이지 아버지를 속였으니까 사기꾼이지 나는 나는 육으로만 살았어요 나는 성공 위주로 살았어요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사랑은요 하늘 보다 너무 넓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걸 아는 거야 전에는 몰라서 다 하는 아버지가 형만 좋아하고요 저리 가요 자식 아버지는 저리 가요 샌님 같은 놈아 그러니까 야곱이 <웃음> <형이 웃음> 한인데 그래 가지고 속여 가지고 속여 그래요 세상도 여러분 그래요 거지가 왜 부자 나사로가 왜 부자의 그상 밑에서 얻어먹고 헛대가 나갔을까요 근데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낳으 그래 그래 네가 네가 알았으니 됐다 근데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야급을 하지 말고, 너는 이스라엘이라라. 그래서, 그래서 이스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여러분, 하나님, 하나님이 겨루어 이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써야 돼, 는사님 어? 아, 네. 우리를 제려가겠어요 제가 때를 써야 돼, 안 써야 돼? 네, 써야 돼. 어? 써야 돼. 아, 나도 때 아, 줄나번지고 말로 마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팔로 그냥 하나님의 천사가 아니라 엉덩이 엉덩이 뼈를 팔로 이 엉덩이 남자 는나 엉덩이 엉덩이 뼈를 그냥 탁 치니까 한도뼈 한도뼈 한도뼈가 한도 뚝부러진 거예요 뚝부러진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서 그 천사가 확 가버렸어요 근데 야곱이요 두름이싹 사라진 거야. 아, 네. 어? 아, 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야 돼요. 아, 네. 무서운 게 없어. 형 죽일 테면 죽여 네. 내가 네. 죽이면 한 날까지 내가 겁낼 거 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의 사람에서 유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이 된 거예요. 아, 네. 응?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에 8장 여보, 어 1절부터 어 12절까지 딱 보면 갔어요유에 속한 사람은 그래서 육의 속한 사람은 육의 생활을 하고, 영의 속한 사람은 영의 생활을 하나니,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니, 심히 육신에게. 그래서, 그래서 신앙생활은 육의 사람에서,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그 육의 사람이 있으면, 육의, 육의 사람이 몸으로 있으면, 아이고, 속에서, 아이고, 목사님 오늘 또, 뜻이시네. 말을 말씀이 여기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저걸 뭐 저렇게 저런 시시한 얘기를 신바람 다기 하시네. 근데 영의 사람들은 할렐루야. 영의 사람은요. 내가 신바람 나 신바람 나요 영의 사람은 응? 그러니까 그니까 영으로 영의 사람으로 영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거는요. 여러분 사람을 사람을 막 다른 사람 도와주고 구제해서 그 사람을 살리는 게아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따라서 살리는 것은 살리는 것은 영이다. 성령이야. 육은 무익하다. 아. 여러분 여름, 아무리 여은아도와줘봐요다 아, 도와주면요. 그때는 뭐 어, 그때는 고마워요. 형 고마워요. 내가 평생 안 했겠다. 세월이 그러면 어떡해. 내가 언제 그러냐 지금 요세장저 보세요. 그때 막 세상에 뭐 이씨하고 무슨 또 네. 뭐 유씨하고 무슨 의형제 맺어가지고, 어 김씨하고 의형제 맺 우리 죽을 때까지 같이 지내란다. 이 사색 틀리니까 어때? 네. 내가 안 그러고 초, 제가 그래서 이렇게 다잖아. 그 세상을 믿지 마. 아멘. 믿지 마시어한다 예수님만. 그런데 자 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요 그래서 영적인 능력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 두려움이 없어. 딱데 아, 근데 이 야곱이요 늑골이 부러졌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갔어 이렇게 이렇게 아이고 그러니 그거지도 못하고 지팡이 짓고 이렇게 가서 그러니까 하, 봐봐요 애사가 400미리 구슬 때리고 낙타를 타고 캬. 야곱이 만나면 내가 단칼에 내가 그니까 야곱을 보니까 이을 보니까 왜왜 <웃음> <야, 웃음> 그랬어 왜 그래 한동이가 보니까 이그 영일 한 야, 이러니까 그 분이 어떻게 분이 어떻게 됐어 아이고 자 자식 내가 저런 걸 죽이려고 이 심장 칼을 가렸나 형 그래도 같은 피가 흐르잖아요. 근데 만약 야곱이 만약에 막 낙타 타고 막쫙 갔다 왔으면 야곱이 죽었을 거야. 싸우다 죽었을 거야. 어, 그러니까, 애서가요. 내가 저런 걸 죽이려고. 그래서 혈육, 혈액, 혈이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오히려 그냥 형이 도우러. 야곱아, 네가 고생했구나. 집단하고 되겠거나 그러니까 기도가 능력이야. 아, 네. 여러분 그래서 꼭돈 빌어갈 때는 꼭 기도하고 기도를 가하나님저 네. 마음을 녹여서 돈좀 빌려주겠어요.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또돈 빌려, 돈 빌려준 거 받을 때도 기도하고 가. 저 마음 녹여가돈좀 빌린 거 각해 주세요. 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한개 세제자 한 복강에서 개 형이 형이 문제를 해결해. 치우 형애를 문제, 형애 문제를 해결 안 하면 평생 야곱에, 평, 여러분 다 해결하세요. 할렐루야. 과거에 네. 나 관계가 안 좋았다, 다 내가 해결하고. 그러니까 형이 그래, 나하고 같이 살래. 야곱이 깨달어 가지고, 형 나도 허리도 다쳤고, 그러니까 내가 치라고 따라갈 테니까 형 먼저 가세요. 할렐루야. 네. 그러고, 여러분, 그러고 형이 가고 야구언니 가는 길이 달라 야구언그의영화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가는 길이 다를 수가 있어요 내 아들이라도 내 딸이라도 내 남편이고 부인이라도 가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 가는 길이 달라 야구 가는 길 그러니까 내 영화에 보니까 그렇더라고 제일 로맨이 아빠 삼촌 안 따라가 그렇게 루베나, 가는, 혀, 삼촌하고 나보는 가는 길이 다르다. 할렐루야 사명의 길을, 영의 길이에요, 영 네. 여러분, 영의 임덕으로 영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창대한 야곱의 후손이 오늘 이스라엘, 그래서, 여기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와, 창대한 그, 영적 선택의 결과 그래서 여러분, 하, 여러분, 영적 선택을 하 여러분, 신앙의 명문 가문이, 신앙의 명문이 가는 수많은 종들이 배출하고 장로고 배출 일꾼들이 배출할 때믿으시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